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점 그리고 저 벚꽃나무 밑에 계신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하 아 지금 새벽이라서 저거 뭐냐 뭐했더라 내가? 어 컷패드 퍼패드 현황을 하고 자 우리 높으신 분에게서 현황 성공 기념으로다가 게임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악마와 거래한 놈 개코 악마와 거래할거야 말거야 아 감사합니다 페로님 이 소중한 카타나 제로 그것도 신작을 어? 선물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스트리머 할만 난다 이말이야 응?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팬들이 있어서 힘이 난다 이말이야 좋습니다 네, 게임 인증했구요 <웃음> 자, 신의 선물 에, 이 게임은 굉장히 잔혹하고 어, 폭력적인 묘사 고어, 피 그런 것들이 낭자하는 난자, 어, 연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이가 어리신 시청자분들은 어, 시청에 주의를 해주세요. 뭐야, 효과음 없어. <웃음> 뭐지? 뭔가 나타났어. 다 자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죠. 뭐야, 뭐야. <웃음> 사람들 몰려들어서, <웃음> 뭐야. Welcome to a s 구세주, 어서오세요, 지구에.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표시도 하네. 이경거리 됐네요? 뭐지? 뭐지? 그냥 가만히 있어! 헐! 바로 그냥 뭘 지어주네? 띠용 유즈 랩트앤 라이트 부우 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유즈 W 인터랙트 위드 오브젝트 라이트 더 도어 엣더 엔 엣더 더헐오 나한테 오면 막 저래 넙죽 넙죽넙죽 넙죽. 오 집을 지어줬어요 벌써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데를 더블유 눌러야되는? 업 점프 점프 업온투더 뭐야 저게? 페..페 데스탈? 더 그레이트 플래시 샴벌 뿌쇽 더 그레이트 플래시 샴벌 더블 점프 투내비게드야이 팁이 왜이렇게 기니? 홀드 점프 투 점프 하이 WASD랑 키보드 프레스 프레스 어떻게 아 낮게 점프하면 낮게 점프하고 길게 누르면 길게 점프하고 더블 점프를 할수 있어요 오 신자들 왔어 얘네들 이제 네. 안죽네? 다행이야 기절하네? S를 누르면은 기프트 어빌리티를 쓸수 있다 y 어팔로우 o l 를 사용해서 어, 뭔가 생겼어 오! <웃음> 아! 저기 피라미드 같은 거에서 받침대 아 페스타를 받침대 오케이 영어 배웠다 지식이 늘었다 이런거에서 그 능력을 해방한 다음에 이게 횡스크롤로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퍼즐같이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거네 저렇게 괴물로 신자를 한 명씩 괴물로 변신시켜가지고 어 저기다 저렇게 막 넣어가지고 어어 녹아버렸어 드리머 드리머라는 저 저걸 배웠어요. 드리머 어떻게 하니? 아 W A S D 있잖아요. 요거를 둘 중에 하나를 하단 저 메뉴창에 생겼잖아요 저기. 저걸 이제 S 딱 누르면은. 한 명을 보내서, 여기다가, 능력을 딱 쓰면은, 어, 나머지 신자들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한 명, 절로 보내고, 한명또 절로 보내고, 오이 퍼즐 게임이네 거의 아 어, 퍼즐 게임이었다 여기쯤에서 이렇게 점프를 시켜야겠지 아 너무 갔는데 어 알아서 같이 떨어주지네 에이 괜히 썼다 그러면은 이거 횟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퍼즐 게임이네. 그래서 신자들을 데려오는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선물을 아 신자들 이거는 신자들을 더 데려온거고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이리와봐봐 내가 먼저 건너가 봐야겠어 아무것도 안 생기네?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럼? 음... 신자 한 명을 건너게 해보자 건너고 오! 지부됐어어 세상에! 한명 이렇게 됐는데? 띠용 빨리 가자. 저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 봐. 어, 없어져. 오. 저 선물 어, 신자를 희생해서 스킬을 얻는 거네요. 오. 어. 개버리고 어. 여기서 또한명받치면은 아! 뭔 능력이지? 어. 어?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요 아래 거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 가서 한놈만붙어 봐봐. 한놈데려와서 어... 이거 토하는 놈으로 쓰고. 일로일고이놈로고점프하고같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점프하고 뛰어 내리고 뛰어 내리고 뛰어 내리고 또.. 어빌리티 쓰고 토하는 애로 어빌리티 쓰고 어? 이러면 안되는데? 오! 오! 아 저기까지만 가네 다행이다 아.. 오호.. <웃음> 여기 한놈 데려와서 이 녀석으로 위에 레이저를 삐옹 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데려올 수가 있겠지요. 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 3명 점프시키고 내려오게 하고 토를 먼저 시킨 다음에 네, 알아서 멈춘 것 같아요. 좋네, AI가 편의성이 좀 있게끔 해놨어. 여기서 빨리 삐용 한 다음에 애들 데려와야 돼 봐봐봐 아돼 안돼 아! 쟤네 어떡해 너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어쩔 수 없다 너흰 형이랑 가자 형이 좋은데 구경시켜줄게 도착했다. 다 뒤지는 거아니 오이. 뽀숑 뭔가 생겼어 효과음이 없네. 아직 데모라서. 요 gift of flesh and soul's head s a t i 아고대신에 굶주림에. 희생을 그..해서 허기를 채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죠? 대충 알아먹으면 돼 이게 스테이지 고르는 건가보다 이거고 아까 거기는 뭐지? 이거 잠겨있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전하네 넘죽넘죽넘죽넘죽 로브 <웃음> 뭔데 로브 팔고있어 들어오면 여기 신자 되는건가봐 사람들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거봐 <웃음> 미치 <미친 웃음> 촉수로 애기 애기 애기 안고있고 저거 사람 못암고있고 야 이거 빨리 정식 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굳이 사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돈이 필요 없을 것같아피도브더 위킷? 꼴에 필요한 15명의 신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불러내고 뾰로롱 몇 명이야? 1, 2, 한명 어, 한명 Oh, shit. 뭔가 얻었어. 써봅시다. 오! 오, 신기해! 오! 어, 알아서 오네? 오! <웃음> 야 이거 보는 맛이 쏠쏠한데? 뭐 신자 한 명을 뭔가 쭈꾸미로 만들어서 어 재밌어 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아 다시 해야된다 아 여기서 쓸걸 여기서 쓰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웃음> 한번 더 뿌숑 핑지 됐어. 저기 이제 위에 가서 그 토하는 놈 데려오면 되겠다. 두번더 써야 되네. 이러면은 부숑빙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어, 이거 여기까지 되겠는데? 아, 저안 닿네. 저게 뿌숑. 받쳐. 너를 받쳐라. 어, 뭐지? 뭐가 생겼어. 어, 피를 받치니까. 뭐가 생겼다. 네, 기다려봐라. 음... 아, 저쪽까지 가야 되네. 근데 이거 나도 죽나? 어, 나안 죽어. 주인공은 안죽는게임이 있다? 주인공이 안죽고 주인공을 따르는 신자들이 죽는게임이 있다? 뽀숑뽀숑 저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데 결국에 이거 능력쓰면 은 뭐가 또 달라지나? 아닌데? 내가 먼저 아이고 한명 떨어졌다 에헤이 어, 여기서 신자를 불러낼 수 있네요. 어, 신자를 불러내보고 여기 에 기프트 있고 요거 먼저 가보자. 냉내하자. 여기서 한명 받쳐서 어 짜부 됐어요. 어 토하는 애 능력 얻었다. 올라 올라 올라 올라 톡톡 올라 올라 라라라 일로 와야되네 가자 쟤네 나머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 라 올라 올라 올 그러면은 어...내가 절로 바로 가려면 완전히 그냥 슉 달려가야되거나 한 번에 하지 말자고 두번 하면 돼두번 하면 돼두번 능력성 꼴롤로롤꼴로롤롤로롤롤로 하고 얘들아 내려와! 얘들아 뛰어! 뛰어어 <웃음> 잘했다. 하고, 쟤도 데려야지, 참. 너도 그만. 가자. 좋았어.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꼴딱, 꼴딱, 꼴딱, 꼴딱 써서, 오면 끝난다. 오케이. 다 데려왔다. 이 와중에 한 명이 죽은 것 같지만은 뭐 상관 없겠죠. 여기서 부유 마법을 부유 마법 써야지. 부유 마법 써서 올라가고 간단하네. 피빨린 친구 빈혈 걸리겠어요? <웃음> 지금 빈혈이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그냥 죽어나갈 텐데 지금 어 사람이 지금. 야! 왜 안따라와? 빨리 와! 됐다... 저기 다음면 아프겠지? 키가 헷갈린다 얘 낮에 카타나방송? 낮에 할까? 아 근데 나 지금 이제 밤을 새 버리면은 낮엔또 자야되잖아 일 나가야되니까 내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할까? 말까? 그리고 못 보지, 방송을. 페루님도 못 보지. 지금 계속 놀면은. 지금, 지금 안 자고 있으면 낮에 잘거 아니야. <웃음> 그럼 나도 그 시간에 자야지.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네, 애들 알라바 봐봐. 안 잔다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나가면 아저 토하는 놈은 괜찮나 보다. 토하는 놈은 괜찮나 봐. 아... 토하는 놈은 괜찮네. 이렇게 연결하면 저기서 삥 하면서 이제 음, 토하는 놈도 죽는, 죽을 줄 알았지. 나는 나머지 위로 하고. 됐다. 쟤는 쭉 오겠지. 맞아. 어. 한번더 쓰고 여기서 쓰면 되겠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마법으로 설마 이게 위로 쫙 하고 올라간다고? 일단 써 볼까? 아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어, 안 돼. <웃음> 토에서 위를 막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아 다시 올라가야되네 토에서 길 만든 다음에 거기다 부유마법을 부유마법이 근데 맞을까? 일단 해보죠 아, 에에.... 아, 이거 완전히 잘못했네. 그럼, 아, 다 떨어지면 어떡해? 아. 여기서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웃음> 어 이거 회수장이 있는데? 큰일 났다 얘들 일단 다 올리고 올리고 한 명은 한 명은 날 따라와봐 한명날 따라오고 그래서 피를 바치고 있어봐봐 이렇게 하고 하멜로와멜로 오고 얘 어차피 따라오잖아? 여기다가 거란 말이죠? 저거 쓰면은 안 오잖아! <웃음> 안 오잖아! 꼬맹아, 꼬맹아 너 일로 와야 돼! 안 따라와! <웃음> 이거 왜 쓰지 않 있는데 이제? 못 깨겠는데 이번 판 쉬운데 못 깨는 스트리머가 있다. 얘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신자들 있으면 따라오려나? 신자가 있으면 따라오네. 예라이. 여기서 이제. 애들을, 아, 하... 얘네 한명 빼고 다 데려왔어야지. <웃음>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완전 망했네, 이거. 아, <웃음> 리트라이, 망했어, 망했어. 어. 아, 이거 처음부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 휴 빨래 들어가네, 저거 가자! 너희들은 이제 공중부양을 할수 있게 되었다 맛이 쏠쏠해 음. 어차피 다갈 필요가 없으니까 한 명만 넣어놓고 나머지 나머지 애들 다타 두고 한명도 데려오고 그래서 미리 이거 계획 짜놓으면 되겠죠? 짬프 짬프 짬프 그래서, 그래서 신자 데려와서 쭐롤롤롤롤롤롱 와 나는 그런 게임이 있었으면 했거든 막 서툴루나 러브크래프트에 나오는 고대신들 입장에서 지구를 침략하는 그런 게임이 하고싶은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르다 그거막 사람 막다 잡아먹고 막 그런거를 좀 원했었는데 이건 아예 막 퍼즐게임이 이렇게 있네 이게 더 게임답긴 하다 콜콜콜콜콜콜 가자 가자 야얘한 야, 번에 갈수 있어 한 번에 한 번에 오오오 <웃음> 야위에 있는 애안 데려왔다 아 버려 죽기야 하겠어 <목소리> 한명 버려 어차피 아까도 죽었었어 한명 졸로로 해서 위로 가서 야너왜안 따라와? 따라 따라 따라 가자! 예! <웃음> 신난다! 어 잠깐만 내 정지였는데 여기 어떻게 썼더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었지? 아 신자 이거 그냥 한 명만 보내면 되었지. 아, 어이 <웃음> 까먹어가지고. 이리 와 너네 한 명을 빈혈 시켜서 공중부양 시켜서 올라가서. 오, 얘 취소시키면 다 짜부되지? 일로봐 <웃음> 한명 일로봐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 시뮬레이션 해보지 보자 한명 일로 데려와서 저걸 한다 하고 여기서 바로 하면은 공중부양을 하면은 되나? 맞죠? 이렇게 하는거 맞겠죠? 한명 데려와서 나머지 저기서 공중부양 시키면은 아 근데 이거 한명 와야 된다. 해당 만들고 부유하거나 또는 강 부유해 보시면 될것 같다고요. 저거 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열몇번 밖에 안 남았잖아요. 몇번안 남았으니까, 이제 부유를 한번 해보자고. 안돼 어 토가 토가 그런 그런게 아니야아 그니까 밑에 있는 애들 부유시켜서 가는거는 맞는데 잠깐만 몇명왕몇 명만 이게 몇 명만 와? 자, 여 기서 어어, 깜짝 이야. 그래서 애들 데려 오고 잠깐 만. 아니,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엇갈려가지고. 자, 여기서, 토안 돼! <웃음> 안 돼! 아, 거기서 낙하를 해버렸다고? 아, 지금 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왜그러는거야가 <웃음> 자, 자이래해서해래서저가면은나머이래기서 공중부양 시켜서 우린 이때 빨리 빨리 가야지 어 됐다 됐다 나머지 한세네 마리는 버려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됐다 이정부도 뭐야 어빨 홀딱 벗었어 지 무슨 능력이지? 쫓아가네 저게. <웃음> 어. 여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네. 맵 어떻게 된지 한번 보자. 아 여기까지 와야되네 네 토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 토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 알아서 멈추겠지? 이거 굳이 콜을 안해도 되겠지? 조심 와 이거 엄청 많이 부족하네 한번 실수하면 그냥 다시 해야되잖아 하고 피리 분산의 야너쟤 따라가야지 야쟤 따라가야지 안돼 여기는 <웃음> 토하면 되겠지? 그러면 떨어지겠지 아래로. 오케이 됐다. 예예 신난다 예. 내가 그러면 고대신이 아닌 고 고대신의 수와 비슷한 녀석이네. 오 촉수 나왔어. 촉촉하게 생겼다. Your gift of flesh and souls has satisfied the old god's hunger n now. 가 붙네 여기 아, 대모가 상당히 긴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자 요거는 음. 이치에서 여러분들도 데모를 다운받거나 퀵스타터 후원금을 내서 게임을 즐겨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게 맞는것같아더 보고 싶지만은 나는 즐기는걸 추천합니다 고로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아, 재밌네 야 에디터도 있네 이거 스팀에 입점하면 은 모드로 맵 다운로드해서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게임이 가능하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거. 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요. 이제 드린거 하냐고요? 아 그건 나중에 하자니까.